사고사 치료 텐트 고장이 났네요 수리 교체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제가 따로 생활을 했던 이주 정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급하게 챙겨서 나오게 된게 버킷에 세차용품을 담아 트럭을 싣고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두 달만에 세차를 하러 출발해서 도착을 했고요. 밤에 세차를 시작해서 세차를 끝내고 보니 아침이 되었던 차박 대신에 세차는 하 해박을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두달 동안 실내를 한 번도 세차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실내가 좀 많이 더러웠었고 먼지도 많았었습니다 가죽 시트부터 세정을 하고 가볍게 코팅까지 했습니다. 응. 처음에 어떤 가죽 클리너를 사야될까 고민하던 찰나에 케미컬 가위가 모여서 샀더니 모두 소진을 했습니다 통풍시트 구멍에 이물질이 껴서 제거기가 하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치과에서 사용하는 뾰족한 도구가 있으면 뽑아낼 수 있겠지만 도저히 시도하다가 안돼서 통풍시트 안쪽으로 밀어서 넣고 세정을 했습니다 실내는 지원코츠 인테리어 클리너로 소독하는 개념처럼 전체적으로 돋고하고복을해서 실내 세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유전석부터 대시보드, 그리고 하단으로 가장 점점 더러운 부위를 세정하는 수소로 세정을 했습니다 실내 세차를 끝이 나오고 나니 벌써 배가 고프네요 시계를 보완해한 12시 한 반쯤 간식을 먹고 이제 실외 세차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미트 세차를 하는 케미컬 간의 투명 버킷과 휠 버킷으로 이용하는 아담스자비시 버킷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사용해본 파인 파티클의 젤라임을 사용했었고요 을 치약처럼 브러시에 짜서 문지른 다음 갈변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my b a c k e back b o 거가 조금 아쉽네 거피이 많이 나지 않았고, 갈변이 두달 만인데도 작게 나와서, 다시 한번 마프라 힐앤 타이어를 사용해보니 갈변이 또 나오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몇작 모두 겟라인과 마프라 힐앤 타이어를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했는데, 마프라보다는 조 갈변 제거가 나았지만 사용하는 재미와 특이한 방식은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파인 파티클 힐펌은 다시 한번 사용을 했지만 희석 비가 1대한0으로 사용을 했는데도 거품이 풍성하고 접착력이 좋아서 중성 거품 중에서는 가장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마프라 힐앤타이를 먼저 사용하고 딜라임을 사용해 봤습니다두달 만이라 그런지 갈변이 조금 나와서 두달 묵힌 갈변이라 반갑게 보였습니다 <목소리> 싸서 타이어 사용 후에 젤라임을 다시 한번 브러쉬에 짜서 도포를 하고 분질렀지만 갈변이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쓰는 건 재밌는데 흰색에 조금 그렇게 하얗게 남아요. 깨끗해 졌죠? Good i 혹시나 해서 글라임을 아주 많이 도포를 했지만 글라임 양의 갈변량이 일하지진 않았습니다 적당량 도포하는 게 리스하는 게 훨씬 더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문대해 봤습니다 갈변이 좀 나와요 색깔이 흙탕물 색깔이 나오면서 갈변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겔라임을 조금 더 많이 짜서 바르게 되면은 는 틈새에 조금 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물로 헹구면은 없어지긴 하는데 미커로 보았을 때는 잘 없어지진 않고요 조합수로 헹궜을 때는 깔끔하게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겔라임을 사용하고 마프라를 사용하면 발견이 조금 나오는 현상이 발견했고요 깨끗하네요 <웃음> 응. 대충 해도 깨끗하네 재미없군 요 천연곰두이님께서 무료로 보내 주신 코우키미 프리어시를 사용했습니다. GS 알카리 프리어시를 1대10으로 희석해서 차량 전체에보를했습니다 오! 쇼콘으로 바꿔놨어요. 대박. 쇼콘 쓸 필요가 없네? 되게 긴 거였는데? 이걸로 써볼까? 같은 케미컬이지만 스노우폼 버전으로 코우케미의 GSF 스노우폼 1대10으로 희석해서 전체적으로 도포를 했습니다. 거품도 풍성했고 접착이 되게 오래 지속이 돼서 거품이 꽤나 만족스러웠던 것 같고요. 흘러내리는 느낌으로 붙어있어서 코우케미를 처음 사용해본 느낌은 좀더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린더 체리 블러썸 카샴푸를 사용을 했는데요 세차를 했던 게 벚꽃 피는 시즌에 세차를 해서 어디서 벚꽃 냄새가 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향기가 정말 셌습니다 꽃향기가 원액을 좀맡으면 약간 너무 진할 정도였지만 희석해서 밑에 세차를 할때 나던 향기는 기분 좋은 느낌으로 향기가 정말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거품도 없는 수준은 아니었고요 향기 하나는 최고였던 체리 블러썸 카샴푸였습니다 고압수로 MTM 노즐을 사용 해보니 고압수 압에도 차이도 좀 나고요. 넓이라든지 각도, 그리고 세정하는 그 느낌이 조금 더 다르더라고요. MTM 제품이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 MTM 제품은 녹이 쓰는 단점이 있어서 보관시에 분리해서 건조한 다음 보관하는 걸 추천하는 파입니다. 세차가 끝이 나고 드라잉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오토피네스 윈드브레이커인데요 통풍이 되는 윈드브레이크가 아니라 비올때 입는 비옷 느낌으로 입는 옷이라서 땀이 좀 많이 차는 현상이 보입니다 좀 추웠던 새벽시간에 따뜻하게 세차를 할수 있었던 바람망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드라잉을 할때 드라잉 타올로 드라잉을 먼저 하냐, 에어건으로 틈새를 먼저 하냐의 차이점이 좀 있는데, 저는 이제 물기가 조금 계속 보이는 게 눈에 거슬려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드라잉 타올로 세정을 한 뒤에 틈새를 에어건과 작은 드라잉 타올로 함께 제거하는 게 루틴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는데 틈새에 좀 먼지가 좀 껴있고 소복히 앉아있는 먼지들만 가볍게 털어주고 닦아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타이어 코팅은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카가의 타이어 샤인으로 이용을 해서 코팅을 했습니다. 매트한 타일이긴 한데 이 매트함이 한달반 한 정도 지속성이 좀마음 들어서 매번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세차하면서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요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바로 바닥으로서 꼬그라지는 네, 사고를 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사고를 쳤네요 마로렉스 노즐이 부서졌습니다 코팅제를 보닛에 네군데로 나눠 도포를 했었고요 한번더 코팅하는 투코트를 올렸습니다 긴 시간을 두고 오너형 유리막 코팅제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다른 느낌으로 세차를 할 때마다 보게 됩니다. 데이터를 모아서 유리막 코팅제 비교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티바 유리막 코팅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아담스 그래핀 세라믹 코팅제를 올렸고요, 루미너스의 LM 세라믹, 마지막으로 나노 아이코닉의 나노 에스프레소 제품을 투 컷으로 모두 도포하고 버핑을 했습니다. 이 제품 모두 시공성은 다 쉬운 편이었는데요 이날 좀 습도가 높은 야외에서 시공을 하다보니 나노 에스프레소 제품이 약간 잔사가 보였던 거예요한번더스레이더 어플로 도포를 하고 버핑을 해도 남아있어서 다시 한번 프랩 제품으로 윌막코팅제를 올린 걸 지우고 다시 버핑을 해도 잔사가 남아있어서 다음날 대표님께 여쭤보니 수분을 보호하는 유분기라고 합니다 이게 다음날 되면 자연스레 없어진다고 해서 다음날 보이 깨끗하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조명 주변으로 왼쪽은 브레이핑 코팅제 우측은 나노 에스프레소 부분이니 장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딥펌퍼가 사고나서 재도색을 했습니다 아주 약간 접촉사고라서 재도색을 해서 딥펌퍼를 사고 후에 처음 지금 세차를 하는데 재도색하고 나서 소울이 항상 생겨져 있더라고 요 제가 폴리싱을 진행을 하고 먼지가 많이 쌓이는 부분이라서 PPF를 붙일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레이크 컨트리 1인치 패드를 픽시에 물려서 싱글 버전으로 사용했는데 좁은 부위은는 정말 깔끔하고 폴리싱 성능이 괜찮은 픽시였던 것 같습니다 피니싱 릴란트인데 향기가 너무 좋아요. 컴파운드어떻게 향기가 좋지? I have to d r i I c like a n stand t fight y e a i i baby and I t We stayed together 'cause we felt alone. P 드페이프를 추천받고 사용을 했습니다 트렁크 리드 부분이 꺾여있는 트렁크 리드였는데 하나의 피페이프 모양으로 나와서 어디에서부터 기준으로 잡고 붙일지 꺾여있는 부분이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붙이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아 너무 어렵네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하고 겨우 붙였지만 엄청난 PPF 수월과 공기도 들어가 있고요 끝단도 떠있고 보호 컷과 도어 엣지는 셀스로 할 만했지만 트렁크 리드 같은 경우에는 손기술이 좋으신 분들만 추천해 드립니다 저처럼 똥손인 분들은 그냥 업체에 맡기시거라안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날 트렁크 리드를 보니까 생각보다 티는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세차장에서 엄청 리얼하게 보였지만 야외에서 봤을 땐 PPF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잘 보이진 않아서 그냥 붙이고 다니고는 있습니다 To the loneliness without a fight We didn't really have to meet tonight There is no doubt Just go a 이쪽에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에 수월이 많았었거든요. 이 부분도 3인치 패드 싱글 모드로 이용해서 블리싱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SP를 바르려고 고체 학스를 바를까 했지만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보닛을 빼고 시렌샤인으로 전체로 도포하고 버핑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안쓰던 케미컬을 사용했습니다 시간이다 보니 후드 부분에 습기가 아주 가득 차 있었고요 습기와 함께 지렌샤는 덮어 하고 부핑을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 또 습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유리 클리닝을 하고, 자 이때 방전이 될까? 시동을 켜놓고 유리 세정을 했는데 와이프가 유리 세정제를 비를 인식해서 계속 와이프가 올라가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용품 정리를 할 때는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힘들고 눈도 피곤하고 졸음 운전하는 느낌으로 용품 세척을 해서 세차 마무리를 얼른 서둘렀습니다 조금 추웠던 새벽이었는데 따뜻한 온수가 나와가지고 다행이었어요 하늘이 밝아져 차에 비치는 파란 하늘이 보이시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밤을 셀지는 몰랐어요 근데 예상은 했지만 해가 뜨고 세차를 끝내고 보니 뭔가 이틀 동안 세차한 기분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짧게 세차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박 2일 새 차는 정말 체력이 너무 딸리네요. 세 차가 끝이 나고 집에 가기 전에 강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we v i b i n under the city lights whatever the wind go take us if it's good we make it contagious that we v i b i n laying on blacks and beaches thinking of what life teaches so glad and fall from the deep end that we v i b i n 시간이 7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10시에 출발해서 7시면 한 8시간 세차를 했네요 다음날 강도를 보기 위해서 나왔더니 정말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찍고 싶었던 었 공영주차장에 가서 강도 영상도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가봤습니다 역시 밤에 가니까 훨씬 더 멋지고 이쁘게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